모바일 수업용그 usb 를 더블클릭 하시면은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거기에 영상 녹화 프로그램 나오죠 그죠 예, 더블클릭 들어가면 2-1-1 OBS 스튜디오 라는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x64 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나옵니다 더블클릭하면 은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next, agree, next 눌러서 순서대로 누르고 넘기시면 돼요 특별하게 여러분 뭔가를 조작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클릭, 클릭, 클릭해서 넘기시면 되세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 예, 그럼 여기서, Finish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면은, 이제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거예요.